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입니다. 어, 선화증권론 제25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5강도 제5장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다섯번째 강의로서 뒷면 약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면 약관에 대해서는 총 21개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홉번째인 운송인 재량권 약관과 10번째 컨테이너 약관, 11번째 운임 약관, 12번째 화주 책임 약관, 13번째 운송물 유치권 증매권 약관, 14번째 위험물 금제품 약관, 15번째 운송물 인도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인 재량권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약관의 문어는 제7조에서 운송인 재량권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관로의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사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소정의 경로, 선박 운송방법 또는 인도일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물을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상사적으로 합리적, 합리적인 방식 및 한, 모든 한계적인 수단 방법 및 경로를 통해서 운송을 수행할 자유를 갖는다. 운송인은 모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관의 지시가 어떻게 주어지든 언제라도 이에따를 자유가 있다. 관로 B. 운송인 모든 단계에서 운송인의 절대적인 판단하에 운송인의 소유 또는 운항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운송물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운송할 수 있다. 콜로시 운송인은 운송의 완료를 위해 그리고 인도지로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물을 인도하기 위해 상사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를 보증하는 것은아니고 만약 그 인도를 상사적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운송물 또는 타인의 운송물 또는 사업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괄로 열고,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괄로 닫고. 괄로 D. 특히 운송인은 전쟁,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한 측대행위, 도발행위 또는 교전행위 또는 작전, 폭동, 내란, 보이크업 또는 기타 소요, 전염병 또는 질병, 검역위생 또는 유사한 규제 또는 제한, 운송물의 선적양육인도 또는 처리를 위한 노동자 또는 시설의 부족, 부재 또는 장애, 일부 또는 전부 그리고 운송인, 그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의 사용인의 참여 여부를 불문한 동맹파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진, 한국 부두 컨테이너 조작장 또는 터미널의 체증, 문학, 수로, 도로 또는 철도의 폐쇄 또는 장애 또는 위험, 운송을 방해하는 결빙, 사태, 지진 또는 기타 천연재의 존재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완전 이행을 면제받는다. 그리고 이들 항목은 하나의 예시일 뿐 모두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조건이 존재해서도 운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지 않는다. 관로 2. 상당기간 운송물의 인도 청구가 없고 운송물의 품질 저하 부패 또는 가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면 운송인은 언제라도 화주 및운송물을 위험과 비용으로 그운송물을 매도 폐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수 있다. 관로 F. 운송인의 판단에 운송인, 운송물, 타인의 운송물 또는 사업 일반의 위험, 상해, 멸실, 지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타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또는 보상 없이 운송계약을 취소하거나 화주에게 운송물을 신속하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인의 조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인도 및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된다 또한 그때부터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관로지 선박, 운송물, 타인의 운송물 또는 사업 일반이 의도했던 이익을 위해 본약관에 따라 취한 운송인의 조치는 계약된 운송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은 법률상의 항로 위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운송인은 이 선하증권에 포함된 모든 특권 권리 및 면책의 이익을 완전히 돌릴 권리가 있다. 자이 조항과 관련해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하진 권에는 항로 선정, 운송수단 선정, 운송물의 분할 선정, 인도지 선택, 우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운송물 및 위험물의 처분 등을 운송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부여하는 운송인 재량권 약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설정하는 이유는 운송인이 필요할 때 약관에 명시된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거래 약관에 해당하는 선화증권 뒷면 약관은 운송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한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의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어야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항로 선정 운송수단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운송인이 운송의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약관입니다. 첫째, 어떤 항로, 선박, 운송수단 또는 인도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다른 운송인,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물을 환적할 권리를 포함하여 상사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방법과 적절한 모든 수단 방법으로 운송을 이행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세 번째, 언제라도 어떤 국가 또는 지방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를 재량권이 있다는 점. 이것을 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할 선적 운송권과 관련해서는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운송인의 마음으로 판단으로 운송물을 분할 선적하여 어, 운송할 재량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선적된 이후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선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처음부터 선적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허위로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되었거나 운송물을 수령한 후 선적 전 미리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분할선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약관의 효력에 대한 분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최초 선적항에서 운송물이 일단 선적되어 운송하는 도중에 항의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타기형지 입항할 때그중 일부를 양육하여 다른 선박으로 나누어 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분할선적 운송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선적 운송약관이 선화증권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주의 동의 없이 운송임의로 원활선작하게 되면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소지가 높다 이렇게 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운송물의 이미 처분권입니다 아, 운송물이 부패하거나 어, 화주가 상당 기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받아가지 않아서 품질이 저하되고 가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임의로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 등 이미 처분을할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 문헌을 보면요. 제8조 컨테이너 관로의 운송인은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을 위해 설계된 일체의 선박 또는 타운송수단 그리고 그러한 운송을 위해 설계된 모든 장소에 컨테이너 적입 운송물을 운송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물건 운송은 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 운송법의 규정 및공동해선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가판화 제품가됩니다 관로 기 운송물 수령 시그 운송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해도 무방하다. 관로 시 화주는 자기 그의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가, 이니, 운, 인인 운송인의 컨테이너 또는, 하수급인이, 이니, 운송인의 컨테이너 또는 다른 장비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멸실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관로 D. 화주 거의 대리인 또는 화수업인이 취급, 점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제3자의 재산을 멸실 훼손시켰거나 또는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송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화주는 운송인에게 이를 보상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다 관로 어, 이 어, 만약 운송인의 컨테이너를 화주가 봉인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했다면 이선화증권은 표시된 개수의 컨테이너를 수령한 증거일 뿐이고 내용물의 상태 및 명세에 대해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화주는 컨테이너 및그 내용물이 취급 및 운송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만약 화주가 이 보장을 위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또는 운송물과 관련된 일체의 멸실 훼손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화주는 타재산의 멸실 훼손 또는 제3자의 상해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타 일체의 사고 또는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컨테이너를 본인의 이상 없이 운송인이 화주에게 인도했을 경우 그러한 인도는 이선나증권에 의거하여 운송인의 의무를 완전하고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용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어, 관로 해프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서면에 의해 그런 컨테이너를 운송한다고 특별히 합의하지 않았고 특별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운송인은 냉동, 보온, 단열, 통풍 또는 기타 특수 컨테이너에 의한 물건 운송을 인수하지 않는다. 화주에 의해 또는 화주를 대리하여 공급된 특수 컨테이너의 기능에 대하여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운송인은 어떤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일체의 내부 온도 유지를 보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조항은 선박은 자발를 짓도록 설계된 일반 화물선 외에도 벌크 화물, 특수화물, 컨테이너 화물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각종 전용선 등이 다양하게 건조되고 있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에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인이 임의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가판적 할수 있는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갑판적을 의미로할수 있다는 갑판적 재량권 약관을 두고 있는데 운송인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운송물에 대하여 선착내 또는 갑판상의 적절 임의로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이 작성한 선화증권에는 비록 갑판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화증권에 갑판적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에이그 규칙 등 국제협약이란 공동에서는 적용상 선착례 적재와 동일한 법적 지급을 받는다고 약정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법에서는 운송물은 당연히 선착례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목 운반성과 같이 선박의 구조나 운송관행상 갑판적 운송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갑판적 운송을 하게 되면 영국 커은노상으로는 계약의 근본적 위반이 되고 미국법상으로는 법적 항목이 다리 Legal Deviation에 해당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가판상에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의 가판적이 강연시 되고 있고 또 UCP600에서도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가판적 허용 문제는 원목 운반성과 같은 갑판적의 관행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각 법원의 입장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원목 운반성과 같이 갑판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특성상 갑판적과 선착내 적재 간에 운송물의 멸실 회전 등에 미치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나 컨테이너 구조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갑판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이 약관의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갑판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 약관은 운송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관의 적용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컨테이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약관인데요 화주가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멸실 훼손시켰거나 분실하는 등 운송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화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정류나 관리주체가 바뀔 때마다 컨테이너 상태에 대한 기록과 책임관계를 정한 장비 인수도 합의서 EIR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만약 화주가 이상없이 인수한 컨테이너가 나중에 멸실 훼손된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3자에 대한 화주 책임 약관 화주가 운송인의 컨테이너를 점유 관리하는 동안 당의 컨테이너로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인능의 사상을 입히게 되면 화주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입니다. 어, 다섯번째,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화주 책임 약관인데 운송장비의 발달에 힘입어서 생선류 육류, 과일, 채소류와 같이 부패하기 쉬운 화물 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운송상황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운송인의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에서 발행하는 사라진권에는 사전에 화주가 운송인과 서면 합의를 하고 특별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화주 소유의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송이는 그런 컨테이너의 성능, 기능, 내부 온도 유지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관문언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구조 운임에서는 관로의 운임을 화주와 합의한 적법한 요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화주가 신관 운송물의 명세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운송이는 언제라도 화주가 신관 명세의 정확한 요를 점검하기 위해, 운송물 및 포장을 개방하고 검사하며, 중량 및 용적을 측정하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운송인이 운임 또는 요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결정하면, 운송인은 운임 또는 요금의 재계산과 관련하여, 화주가 책임져야 할 모든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관로비, 운송인은 선발 및 운송물의 손상 여부, 멸실 여부, 항해의 중단 또는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물 수령한때 운임의 전액 및 모든 선수금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운임 및 요금의 전액을 산게반대천국또는민적시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화증권에 표시된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어, 관로시, 각 화주는 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운임, 요금 및 기타 금액의 지급에 대해 운송인에게 연대 책임을 진다. 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운임에 대해서 운임은 3법상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선하증권 뒷면 약관에서 운임 약관을 삽입한 것은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약정함으로써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충설명에 해당하는 약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의 산정 근거는 화주가 신고한 운송물을명세서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포장을 개방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운임 전액을 확정적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주는 어떤 비용이나 그 반대 청구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임해서 공제하고 운임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화주 책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주 책임약관과는 제10조에서 화주의 책임이라는 제목하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의 각 화주는 이선하증권의 모든 조항에 약정된 화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화주 또는 그들 중 누군가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운송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각 운송인에게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 멸실훼및 비용에 대하여 각각의 화주는 서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운송인에게 보상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어, 운송물에 대해 어떠한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더라도 각 화주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관로 B. 선화증권의 양면에 기재된 운송물의 모든 명세는 화주가 신고한 것으로서 운송인은 그 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화주는 자기가 신고한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보장한다 관로 C. 운송인의 소유 또는 리스 여부에 상관없이 각 화주는 당의 테레피에 명시된 책임 기간 내에 장비를 운송인에게 반환할 것을 보장한다. 반환하지 못할 경우 각 화주는 반환 비용 및 지출을 포함하여 적용 테레피에 규정된 장비 지연료의 지급을 동의하고 약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화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하는 것은 운송 계약상 당연한데, 선하정권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주 책임약관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화물 명세의 서면 제공 의무, 서면 제공 화물 명세의 정확성 보장 의무 운송인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반환 의무 등이라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물 명세의 제공과 정확성 보장 의무와 관련해서 화주는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종류, 수량, 중량, 용적, 포장의 종별, 기후 개수 등을 운송물 명세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화주는 자기가 제공한 운송물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담보해야 되고 화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운송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화주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확인한다는 뜻을 어, 규정으로 어, 뜻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운송인 관리 장비에 관한 의무는 화주가 컨테이너 등 운송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자기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비는 운송인 테리프에서 정해진 무료 사용 기간 즉 프리타임을 한도로 사용하고 반환해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화주의, 화주가 일정의 액 지체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어,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한 화주의 반환 의무와 지출에 대해서 어,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운송물 유치권 결매권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관의 문헌을 보면요. 제11조 유치권에서 관로의 이, 이 사라진 것 또는 운송인 및 화주 간의 다른, 기타 다른 선화증권에 의거, 화주가 지급해야 할 모든 운임, 부적 운임, 최선료 및 그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 및 지출 그리고 일체의 기타 대금에 대하여 운송인은 경매 또는 사적 매도가 포함된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순 매도 잔액에서 먼저 유치권의 집행 비용 및 지출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운송인에게 돌아갈 금액을 정산에 충당한다 운송물을 매도했지만 매도액이 채무액과 발생된 비용 및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그 부족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관로비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압류 또는 경합소송 또는 기타 소송 등으로 발생한 법적 비용을 포함하여 운송물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요금 그리고 그 성질이 무엇이든 운송물과 관련하여발생한 운송인의 지급 또는 배상 책임에 대해 운송물이 손상 여부에 상관없이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운송물 유치권 약관은 선하정권 소지인이나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서 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공동해송 분담금, 구조료 및 기타 운송계약상 지급의 무가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이러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운송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운송물 유치권은 운송의 마지막 단계로서 수하인이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수하인으로부터운임 지급 채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송인의 권리로서 상법 제80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 유치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시점이 운송물에 대한 직접 적유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에서 운송물 유치권은 운임등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확보를 강제하는 유용한 법적 수단인데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운송인이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당해 운송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송아인이나 수화인이 소아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미행체의 의무에 대하여 운송물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담보 채권은 당해 운송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당해 운송에서 발생한 운임 부수비용, 최단금, 최선용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위성 분담금과 해남구재로 인한 부담액 등이 운송물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운송물 경매권 약관인데 이 유치를 했다가 어 채,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경매를 할수 있는 것인데요. 어, 운송물 유치권은 화주의운행등의 채권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수하인이 운송물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곧바로 자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운송물을 점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니다 해성법에서는 운송물이 유치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운인등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유치된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물 경매권은 운송인의 법정 권리인데 이를 확인해주는 약관으로서 채권의 직접적인 확보수단은 경매 외에 사적 매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8 8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타인의 재산을 이미 처분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운송인이 운임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유치된 운송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미 수하인이 그러한 재물을 이행하고 인도받은 운송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경매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운송물 경매권은 추후 별을 가지기 때문에 상법 제 808조 제 1항에서 열거한 채권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아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 후에도 그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물을 인도 후에 행사하는 경매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의 정류를 취득한 때는 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 이상 오늘의 강의에서는 그 다음 좀 운송물 유치권 약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잘못된 설명에서 제가 4가지 정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어, 제2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